일본 산유국을 전제로 성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11월달에 대선까지 버블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금융시스템은 그렇게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트럼프 재선을 위해 버블을 계속 지속시킵니다 당분간 일본이나 산유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스스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채국, 미국의 매입은 즉각 신용 문제가 됩니다. 붕괴의 발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시스템 전환으로 준비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현재의 금융시장과 은행 시스템으로 국가 간 경쟁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이 정지. 그 이후 국가가 부채를 쌓으면서 무리하게 수요 확대를 통해 거칠의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원자가 부채, 국가채무. 모든 선진국도 그 부채가 막대하게 되어 그 이자의 상환만 수십조엔이 됩니다. 이자의 상환은 국채를 소유한 은행들에 대해 행해집니다. 국가의 세금이 부채의 이자 형태로 은행 시스템에 흡수되어가는 구조. 현재 국가들의 힘이 대부업자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 또한 금리가 높으면 공멸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억제되고 있지만 막상 버블 붕괴, 금융위기에 빠지면 금리가 급등해서 시스템 전체가 기능 부전에 빠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정합을 해소하는 것이 세계적인 과제이며 은행들에게 지불되고 있는 이자를 더 유효한 분야로 돌려 사회의 활력을 올려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의 생존권, 국가 간 경쟁에 밀려나게 됩니다. 트럼프 재선 후에 중앙은행,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일정 정도의 버블을 붕괴시킨다. 주식시장 폭락,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 구멍을 냅니다. 은행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치를 시장을 통해 폭락시키면 은행의 부채가 늘어나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마지막은 부채투성이 은행에 대해 금융계제를 강화해 은행군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관리하에 둔다. 일본은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국가와 황실에 의한 일체화를 연출한다 위로부터의 강제변경으로 극복한다는 방침 레이와 라는 이름으로 상징되고 그 이후 경제운영의 안정과 연착력이 민족파세력의 신임을 결정짓게 한다 그들은 신중하게 시나리오를 만든다 미국은행 시스템에서의 달러 현금 부족 원인 미 연방은행의 달러 부족의 원인은 첫 번째 2017년부터 발효한 트럼프 감세, 법인세가 35%에서 21%로, 40% 감면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비와 사회보장비는 늘어났다.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 2017년의 국채 발행은 5,5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8년 1조 3,400억 달러, 2019년은 1조 4천억 달러, 154조엔으로 부풀고 있습니다. 2019년의 국채 발행은 2017년에 2.5배입니다. 일본 정부의 신규 국채 발행 35조엔의 4.4배입니다. 미국의 은행은 17년 대비해서 2.5배로 늘어난 국채를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행 국채를 미국의 은행이 사지 않으면 국채 가격은 팔리는 가격까지 떨어져 금리는 급등해 은행 신용이 축소되어 금융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채 잔액은 22조 달러, 2,420조엔이며 일본의 두배 크기. 두 번째, 미국은 무역 소득 수지의 경상 수지가 적자를 계속 내는 나라입니다. 이것의 화폐 면에서의 의미는 증가 발행하는 국채의 적어도 40% 5,600억 달러, 61조에는 일단은 매입한 미국 은행에서 해외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산유국으로 팔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있는 미국은 은행들은 자국의 국채 전부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달러 국채를 매입해온 3대국은 많은 순서로 하면 중국, 일본, 중동의 산유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특례 관세를 부과해 중국에서 세계로의 수출을 줄여왔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중국측의보복으로서 중국정부도 달러채를 팔아 유로채로 대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중국은 달러채권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일본의 외채 매입 증가는 1년에 최대 20조엔입니다 일본의 무역 극자도 줄어들고 있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 산유국들도 과거처럼 달러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달러국채의 매입자에서 매도자가 되면 미국은행이 매입해야 하는 미국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은행이 사지 않으면 채권시장에서 매도가 초과한 미국채 재산액 22조엔의 유통가격이 내려 금리는 순식간에 치솟아 일주일 내에 금융얘기가 됩니다 국채는 금융기관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첫번째 미국채 발행이 2.5배로 증가 두번째 중국의 미국채 매도로 무역 흑자의 감소 세번째 일본의 미국채 구매 증가의 한도 네번째 유가하락으로 중동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어 달러국채 매입이 줄어든 것 이상의 네가지 요인의 복합에 의해 미국은행이 인수해야만 하는 미국채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이 2019년 9월 18일 이후 3개월에 미국은 시스템의 달러 부족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FRB가 국채를 매입해 8,000억 달러의 달러연금을 은행에 공급한 것입니다. 2020년에 더 늘어난 신규 국채 발행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 2019년도에는 미국 정부는 1조 4천억 달러, 154조엔이라는 큰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트럼프 감세, 정부 수입의 저하와 재정지출의 증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비는 전후 베이비부머 8천만명,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미국의 10분의 1인 800만명, 이 차례로 65세를 넘어 늘어나 의료비와 공적연금에 의해 이번에도 계속 확대를 계속합니다. 2020년대의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축재정을 통해 증세로 전환해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도 8천억 달러에서 확대되는 기조입니다. 2020년에 국채의 신규 발행은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국채 발행은 재정 적자, 공공 투자의 증가분이 됩니다. 1조 달러 플러스 5천억 달러. 국내의 은행, 은행 시스템들이 사들일 수 있는 국채는 5천억 달러 정도죠. 무역 흑자의 극감으로 중국이 매입하는 미국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가뱅크가 살수 있는 것은 1000억 달러 11조엔 정도입니다 나머지 9천억 달러의 국채는 누가 매입할까 미국은행 시스템이 매입하면 달러 현금 부족이 되어 국채 가격이 내려 금리가 급등합니다 미국도 드디어 일본처럼 FRB가 1년에 9천억 달러 99조엔의 국채를 달러 증가 발행에 의해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돌입해 갑니다 현대화폐이론이 얘기하는 것 현대화폐이론은 대외 부채가 없는 나라들은 적자국채라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머니타이제이션에 의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대외 부채가 36조 달러 대외 자산은 26조 달러 10조 달러의 대외 순채무국입니다 미국과 같은 순채무국에서 적자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머니타이제이션의 국채의 현금화를 실시하면 해외로부터 달러 매입이 줄어 달러 약세가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미국 내의 물가는 올라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테이그플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2020년은 그첫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낮은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 시장의 기대금리는 상승합니다. 이 기대금리의 상승으로 국채의 가격이 떨어져 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져드는 것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인 미국 주식도 떨어집니다.